다이어트 이틀째다 그래도 0.3kg 빠졌다 자 오늘은 케트레벨로 한번 조져보자 몸풀고 들어올 릴 준비하자 잡고 당겨 균형 유지하고 하나 둘 네, 너 <웃음> 다섯, 여섯, <웃음> 뭔데, 뭔데? 이제는 옆집 아저씨한테 코치 받으러 가자